꿀잠 동화 모음 재미있는 전래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누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할머니와 땅속 나라 괴물 저 멀리 동쪽 나라에 아주 높은 산이 있답니다. 그 산은 너무 높아서 맑은 날에만 산 꼭대기를 볼수 있었어요. 구름이 이 산을 지날 때면 산 꼭대기에 걸려 멈춰서고 겨울이면 산 꼭대기에 눈이 소복이 쌓여 녹을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 신비한 산을 후지산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후지산의 땅속 나라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후지산 높은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어요. 꽃도 가꾸고 채소도 키우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할머니도 땅속 나라 괴물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늘 바쁘게 일하다 보니 괴물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늘도 할머니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밭을 갈았어요. 내일은 김이 모락모락나는 고소한 떡을 만들어야겠군. <웃음> 다음날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떡을 빚었어요. 둥글둥글하고 큼직한 게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어요. 음, 구수한 냄새. 어디 맛좀 볼까? 후, 후, 아, 뜨거워. 할머니는 그만 따끈따끈 맛있는 떡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떡. 떡은 마루를 통통 튀며 마당으로 떨어져 대문 밖까지 대구르루 굴러갔어요. 할머니는 급한 마음에 신발을 끌며 떡을 쫓아갔어요. 떡은 산길을 따라 대굴대굴 잘도 굴러갔어요. 대굴대굴 또르르르 굴러가던 떡이 개울을 건너더니 시커먼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지 뭐예요? 할머니도 떡을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대굴대굴 또르르르 구르던 떡이 드디어 딱 멈추었는데 바로 후지산 땅 속에 사는 괴물의 두툼한 발끝에 걸린 거예요. 어? 이게 뭐지? 괴물은 끙하며 허리를 굽혀 떡을 냉큼 집어들었어요. 아, 안 돼! 그건 내 떡이야! 할머니는 집채만한 괴물 앞에 나서며 소리쳤어요. 괴물은 할머니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떡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웃음> 맛있다 <웃음> 이떡 할머니가 만들었어? 괴물은 입맛을 쩝쩝 타시며 말했어요 화가 난 할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른 괴물이 할머니 앞을 떡하니 막아섰어요. 할머, 나도 맛있는 떡을 만들어줘. 우리도, 우리도 먹고 싶단 말이야. 순식간에 땅속 괴물들이 할머니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는 끔찍하게 생긴 땅속 괴물들과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난 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 할머할머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 우리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의 벌벌 떠는 후지산의 괴물이란 말이야! 대장괴물이 버럭 소리치며 겁을 주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배가 고파요. 우리와 함께 땅속 나라로 가서 먹을 것을 만들어줘요. 네? 그 중에 가장 순하게 생긴 괴물이 애원했어요. 배가 고프다는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졌지요. 갑자기 대장 괴물이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건 요술 숟가락이야. 뭐든지 하나만 넣고 이 숟가락으로 저으면 항아리에 가득 차게 되지. 이걸로 맛있는 떡을 많이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땅속 나라로 갔어요. 정말이지 항아리에 쌀한 톨을 넣고 요술 숟가락으로 휘휘 졌더니 항아리에 쌀이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항아리에 가득 찬 쌀로 떡을 산더미처럼 만들었어요. 괴물들은 떡을 보자마자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그 많은 떡을 단숨에 먹어 치웠어요. 할수 없이 할머니는 또 떡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는 사이 하루, 이틀, 사흘, 몇날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소한 떡 맛을 본 괴물들은 할머니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집이 너무 궁금하고 그리워서 병이 날 것만 같았어요. 아유. 고양이와 닭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는데 꽃밭에 물도 주고 채소밭에 거름도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틈만 나면 집으로 돌아갈 기회만 엿보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괴물들이 모두 잠든 밤, 할머니를 지키던 괴물까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늦은 밤. 할머니는 요술 숟가락과 쌀한 톨을 가지고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만 잠귀가 밝은 괴물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응? 어서 일어나! 할머니 요술 숟가락을 가지고 도망간다! 땅속 나라 모든 괴물들이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쫓아왔어요. 할머니는 달리고 달려 개울 앞 까지 왔어요. 쿵쾅쿵쾅 쿵쾅 바로 등 뒤에서 괴물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쌀한 톨을 개울물에 던져넣고 요술 숟가락으로 개울물을 힘껏 저었어요. 개울에 쌀이 그득그득 그득 쌓여갔어요. 그래도 계속 젖자 쌀들이 퉁퉁 불어 반죽이 되었어요. 개울물은 온통 끈적끈적한 찰떡 반죽으로 변해버렸지요. 할머니는 서둘러 개울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것도 모르고 달려온 괴물들은 하나, 둘, 찰떡 개울에 뛰어들었어요. 철퍽, 철퍽 에?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살려줘! 괴물들은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렸지만 그럴수록 끈적끈적한 찰떡 반죽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어요. 으아! 괴물 살려! 살려줘! 괴물 살려! 마침내 괴물들은 모두 찰떡개울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할머니는 후지산 높은 곳에 있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꽃을 가꾸고 채소를 키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지요. 흥얼흥얼 할머니의 콧노래 소리와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어울려 후지산에는 늘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땅속 나라 괴물들은요. 그 뒤로 지금까지 조용하답니다.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영감이 살았어요. 턱에 커다란 혹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서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지요. 영감님, 무거운 혹은 왜 달고 다니세요? <웃음> 아이들은 보기만 하면 짓궂게 놀려댔지만 혹불이 영감은 허허 웃기만 했지요. 하루는 혹불이 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어휴, 이거 큰일 나군 빨리 내려가야겠는걸. 나무짐이 무거워서 끙끙거리며 가는데 마침 저 앞에 초가집이 보였어요. 혹부리 영감은 하룻밤만 자고 가기로 했어요. 거 누구 없소? 혹부이 영감은 슬그머니 빈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문짝은 떨어져서 덜렁덜렁 천장에는 거미줄이 그득그득했지요. 금방이라도 도깨비가 나올 것만 같았어요. 아유, 어째 우수수한 걸 얼른 잠이나 자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벌렁 드러 누웠어요 그런데 눈만 말똥말똥한 게통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심심한데 노래나 한가락 불러볼까 폭불이 영감은 구수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해는 지고 달 떠올라 하늘에는 배들 놓고 구름 잡아 잉아 걸고 바른 접어 붕 만들고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부리 영감이 이상해서 내다보니 어디선가 도깨비들이 와글와글 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혹부리 영감은 놀라서 뒤로 벌러덩 자빠졌지요. 아이고, 머니 여기가 도깨비 집이로구나. 아유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도깨비들은 왁자지껄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영감, 노래 정말 잘하는구먼. 노래 한번 또 불러보시구랴. 호뿌리 영감은 벌벌 떨다가 할수 없이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도깨비들은 영감의 노랫 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지요.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자 도깨비들이 호뿌리 영감에게 물었어요. 아 영감, 그 구수한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아 그야 입에서 나오지? 우리 입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아, 아니, 아니, 목구멍에서 나온단다. 우리 목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영감은 대답하지 못하고 홍만 반지작거렸어요. 아, 옳거니! 그 혹이 바로 노래 주머니였구먼! 도깨비들은 영감의 혹을 요리조리 만져보며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영감, 그 혹을 우리한테 팔구려 혹부리 영감은 놀란 토끼 눈이 되어 물었어요. 턱에 붙어있는 혹을 어떻게 판단 말이냐? 그건 우리한테 맡기세요.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번쩍 휘두르자 혹이 감쪽같이 똑 떨어졌지 뭐예요. 자, 노래 주머니 까 받으시오. 도깨비들은 보물을 한가득 주고는 금세 사라졌어요. 영감은 턱을 만져보고 믿어지지 않아서 뺨을 찰싹 때려보았어요. 아야! 아, 아픈 걸 보니 꿈이 아니구나! <웃음> 호뿌이 영감은 보물을 지게에 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산을 내려왔어요. 호뿌이 영감이 혹을 떼고 보물까지 얻었다는 소문이 건넌마을까지 쫙 퍼졌어요. 그 마을에도 혹이 달린 영감이 살았는데 아주 못되고 욕심이 많은 영감이었어요. 누구는 혹도 뛰고 부자도 됐다는데 아이고, 나도 얼른 가서 혹을 팔아야겠다. 욕심쟁이 영감은 도깨비 집으로 달려가서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저녁때가 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한참이 지나도 도깨비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웃음>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욕심쟁이 영감은 더욱 목청을 높였어요. 그제야 도깨비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지요. 도깨비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영감의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욕심쟁이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커다란 혹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어, 내 노래 소리는 이 혹에서 나오는 거란다. 에이 괘씸한 놈! 흉측한 혹을 노래 주머니라고 속여? 아,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속지 두번 속을 줄 알아? 그렇게 신기한 노래 주머니 너나다 가져라!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번쩍 휘두르자 욕심쟁이 영감 턱에 다른 혹이 철썩 달라붙지 뭐예요?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영감을 흠씬 혼내주고는 쫓아버렸어요. 이고혹 데려왔다가 혹 하나 더 붙였구나. 아이고. 욕심쟁이 영감은 혹두 개를 주렁주렁 달고 엉엉 울면서 산길을 내려왔대요. 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사슴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사슴을 얼른 나무단 속에 숨겨주었지요. 조금 있으니 사냥꾼이 와서 물었어요. 에이,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봤어? 방금 저리로 갔어.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오늘 밤저 너머 큰 연못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할 테니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춰두세요. 그런 다음 날개옷이 없어 하늘로 못 올라가는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가난안에서 장가를 못 갔던 나무꾼은 크게 기뻐했지요. 아참,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돼요. 사슴은 말을 마치고 훌쩍 뛰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가르쳐 준 연못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선녀들이 날개옷을 벗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나무꾼은 넋을 놓고 구경하다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췄어요. 얼마 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선녀가 발을 동동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웃음> 내 날개옷이 없어졌네. 어떡하지? <웃음> 아무리 찾아봐도 날개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딱한 사정이 생긴 모양인데 나와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는 하는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어요. 나무꾼과 선녀는 어머니를 모시며 잘 살았어요. 어느덧 아이도 둘이나 낳았지요. 하지만 선녀는 가끔씩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와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더는 숨기지 못하겠소. 사실은 그 날개옷은 내가 숨긴 것이라오. 나무꾼은 날개옷을 감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날개옷을 보자 선녀는 하늘나라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는 하늘로 헐헐 날아올라갔어요. 나무꾼이 화들짝 놀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지요. 나무꾼은 너무 슬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하루는 사슴이 찾아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나무꾼님, 아이를 샘 낳기 전에는 날개옷을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하늘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릴 테니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날 밤 나무꾼은 연못으로 갔어요. 조금 있자 사슴이 말한 대로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지요. 두레박은 쑥쑥 올라가더니 마침내 하늘에 닿았어요. 선녀와 아이들이 뛰어나와 나무꾼을 반갑게 맞았어요. 아빠! 아빠! 여보! <웃음> 그때 옥황상제가 나타나 무섭게 말했어요. 인간이 여기까지 오다니 너참 재주 있구나! 하지만 하늘에서 살려면 그만한 재주 갖고는 안 되지. 내가 세번 숨어 볼 터이니 나를 세번다 찾으면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한 번이라도 찾지 못하면 넌 죽은 목숨이다. 알겠느냐? 나무꾼이 벌벌 떨자 선녀가 다가와 말했어요. 걱정 말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세요. 다음날 나무꾼은 뚜벅뚜벅 돼지우리로 갔어요. 그러고는 돼지에게 넙죽절을 하며 말했지요. 하필이면 돼지가 돼서 꿀꿀거리고 계십니까? <웃음> 그러자 돼지가 눈 깜짝할 새옥황상제로 변했어요. 너참 재주 있구나!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고는 쌩 가버렸어요. 다음날 나무꾼은 뚜벅뚜벅 뒷마당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수탈기에게 넙죽 절을 하며 말했지요. 하필이면 수탈기 돼서 꼭기요 하고 계십니까? <웃음> 그러자 수탈기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했어요. 너참 재주 있구나.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고는 쌩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나무꾼은 성큼성큼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느질하고 있는 새색씨의 바늘에 넙죽 절을 하며 말했어요. 하필이면 바늘이 돼서 꼼지락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바늘이 눈 깜짝할 새옥황상제로 변했어요. 음, 세번다 나를 찾아냈으니 이제 하늘에서 살아도 좋다. 옥황상제는 못마땅한 얼굴로 말하고는 쌩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늘에서 살게 되었어요. 선녀와 아이들과 오순도순 잘 지냈지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 정이 더 깊었어요. 나무꾼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지요. 오랫동안 하늘에서만 살다 보니 나무꾼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선녀에게 땅에 다녀오고 싶다며 말했지요. 선녀는 날개 달린 말을 주면서 단단히 일렀어요. 말에서 내려도 안 되고 땅을 밟아도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아셨죠? 나무꾼은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알겠어요. 말에서 내려도 안 되고, 땅을 밟아도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안 되는군요. 네, 다녀오리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웃음>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돌아가야 해요. 부디 건강히 지내세요. 예이야, 가기 전에 따뜻한 죽이라도 먹고 가라. 나무꾼은 어머니의 간절한 청에 죽그릇을 받아 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뜨거워서 죽그릇을 말 등에 엎었지 뭐예요. 깜짝 놀란 말이 공중공중 뛰는 바람에 나뭇꾼은펄펄덕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말은 순식간에 땅을 박차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지요. 나뭇꾼은 영영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밤이나 낮이나 하늘만 쳐다보며 선녀와 아이들을 불렀지요. 그러다가 나무꾼은 그만 수탈기 되고 말았어요. 수탈기 되어서도 하늘만 쳐다보며 꽃기요 하고 울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수탈기 하늘을 보면서 우는 거랍니다. 갓장이와 도깨비 감투 옛날 옛적에 갓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갓 만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갓을 만들어 봐야 새끼 밥을 먹기도 힘들었거든요 이놈의 신세 갓을 만들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아이고 누가 이갓 속에 돈이나 가득 더 주었으면 갓 장이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지요. <웃음>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누구냐? 갑장이는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어요. <웃음> 여기 돈 받아라! 옅다! 휙! 그러고는 열린 창문으로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갓장이는 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가슴으로 얼른 그것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가 속에 손을 넣은 갓장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글쎄. 뭉클한 게 손에 잡혀 내려다보니 돈은 무슨 돈? 구린내 풀풀 풍기는 똥이지 뭐예요? <웃음> 돈 받았냐? <웃음> 창문 밖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에? 누구냐? 날 놀린 녀석이! 약이 오를대로 오른 갓장이는 문을 박차고 달려 나갔어요. <웃음> 제주 있으면 날 잡아봐라, 빼롱. <웃음> 갓장이는 소리나는 쪽을 향해 마구 달렸어요. 어느새 큰 길가를 지나 냇물을 건너고 언덕을 지나게 되었지요. <웃음> 어떤 녀석인지 잡히기만 해보아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웃음> 숨이 턱까지 차오른 갓장이는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바위 끝에 웬 감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 감투지? 갓장이는 자기를 놀린 녀석을 찾는 것도 잊은 채 감투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 이 감투 좀 보고. 글쎄, 저기 언덕 바위에 이게 더 놓여 있지 않겠소? 당신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니? 여기 있지않소 부인은 남편이 보이지 않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찾았어요. 아니, 내가 안 보인단 말이오? 갓장이는 얼른 감투를 벗었어요. 어머나, 당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자 갓장이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이게 바로 도깨비 감투로구나. 갓장이는 입이 쩍 벌어졌어요. 감투를 쓰기만 하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웃음> 이제 이것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겠구나. 갓장이는 감투를 쓰고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신통방통하게 정말 아무도 갓장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제 갓다위는 안 만들어도 돼. <웃음> 다음 날 갓장이는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것들이 많았지요. 가짱이는 떡, 엿, 과일을 보이는 대로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아, 거참 귀신이 곡을 할 도르시네. 왜 자꾸 엿시 하나씩 없어질까? 거참. 찹쌀떡이 분명 여기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네. 시장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 고개를 갸우거렸어요그 모습을 보자 갓장이는 덩실덩실 신이 났지 뭐예요. 돈한푼 들이지 않고 만난 것을 실컷 먹으니 그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갓짱이는 점점 겁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감나가는 물건까지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이렇게 귀한 물건들이 어디서 난 거예요? 하짱이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뭐 이걸 가지고 놀라오. 이제 우린 큰 기와집에서 하인들을 두고 떵떵 거리며 살게 될 것이오. 여보 혹시 땀에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니지요? 쓸데없는 소리. 잘 사는 사람들 것을 좀 나눠 쓰는 것뿐이요안 <웃음> 돼요! 부인은 남편에게 달려들어 도깨비 감투를 빼앗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빨리 내놓으시오. 당신이 나쁜 짓 하는 걸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요. 이 감투를 태워버리겠어요. 그 말에 놀란 갓장이는 도깨비 감투를 덥석 잡았어요. 두 사람은 감투를 잡아당기며 한참 실랑이를 벌였지요 그러다가 감투 끝이 찌익! 찢어졌지 뭐예요? 오호 이 일을 어쩌지? 부인 당장 감투를 꿰매놓으시오. 갓장이는 얼굴을 붉히며 버럭 화를 냈어요. 부인은 찢어진 곳을 빨간 헝겊으로 꿰맸어요. 갓장이는. 부인이 꿰맨 도깨비 감투를 쓰고 또다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지요. 물건이 없어지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떠돌았어요. 빨간 헝겁이 나타나면 물건이 없어진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꾀를 짜냈어요. 빨간 헝겊을 우리 손으로 잡읍시다. 아, 맞아요. 그 이상한 도둑을 잡아야 마음 놓고 살수 있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가게를 지켰어요. 빨간 헝겊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으려고 말이지요. 흥, 도깨비 감투를 쓴 나를 잡겠다고? 갓장이는 코웃음을 치며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흠흠흠, <웃음> 무얼 좀 가져갈까, 나 룰루룰루 아, 빨간 옷겁이다 저쪽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가 빨간 헝겊 주위를 애워 쌌어요. 이 나쁜 도둑놈, 어디 맛좀 보아라, 에잇! 사람들은 빨간 헝겊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가짱이는 몽둥이에 이곳 저곳을 빠졌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야, 아야! 그리고 머리에 썼던 도깨비 감투도 벗겨지고 말았어요. 감투가 벗겨지자 갓짱이 모습이 똑똑하게 보였어요. 아니, 이놈은 갓짱이잖아! 이 도둑놈! 사람들은 갓짱이를 더욱 세게 때렸어요. 아야야, 아이고, 나 죽겠네.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온몸에 멍이 든 갓장이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갓장이 부인은 남편을 정성껏 보살피고 감투를 주워와서는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것만 없으면 나쁜 짓을 안할 거야. 갓장이네는 다시 옛날처럼 가난해졌어요. 하지만 옛날과는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제는 갓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할 거야. 된통 혼이 난 갓장이는 이렇게 마음 먹고 다시 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한숨을 쉬거나 갓에 돈이나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헛된 마음도 품지 않고 말이에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진짜 이런 감투가 있으면 정말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웃음> 오늘은 재미있는 전래동화 갓장이와 도깨비 감투를 때울비 출판사의 우르르 쾅쾅 옛이야기로 들려드렸어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자,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조용한 자장가를 들으며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주시는 우리 부모님 정말 최고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단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잘 자고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